스크리처의 외형적 특징은 긴팔다리와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으며 어리석지만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적대적인 개체들은 머리가 뜯겨나가 사망에 이르고 한시간뒤 희생자는 머리 없는 디캐피테이트 스크리처가 되어 개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를 본 목격자들에 의해 스크리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스크리처 주변에 잠재적 희생자가 될 방향자가 있다면 듣게 되는 경고의 의미가 담긴 비명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백음의 탐사를 지속하던 방향자들이 남긴 보고에 따르면 이번 스크리처 외에도 두 변종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는데 우선 스크리처가 참수당하거나 스크리처에 의해 머리가 뜯긴 희생자가 변한 디캐피테이트 스크리처는 잘린 부위에서 강력한 위산을 내뿜어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디캐피테이트 스크리처의 위산이 바닥을 드러내 체액이 전부 사라지면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 디캐피테이트 스크리처의 잔류체액을 모두 빼내고 아싹 튀겨 요리한다면 식용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딱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면종은 다리가 썩 없어지고 팔을 사양에 기어다니는 러팅 스크리처입니다. 러팅 스크리처는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졌고 멀지 않은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데 영리한 몇몇의 방랑자들은 그들을 속여 백룸의 가이드 역할과 그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산채로 목이 잘려나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도망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스크리처는 도망가는 방랑자를 쉽게 앞질러 뚜껑을 열듯 머리를 뜯어낼 테니까요. 그럼 전 여기까지.